그렇게 해서 뭐냐면 선충이 특히 뭐냐면 어떻게 가해를 하냐 하면 뿌리가 뿌리에서 당을 분비해 뿌리 분비물을 분비를 해 냅니다 식물이 자라고 있으면 그러면 그 분비물을 찾아서 선충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마시에스를 이렇게 쫙다 코팅을 해놓으면 선충이 그 분비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음... 왜? 그 분비물 자체를 미생물하고 다 교감을 해가지고 미생물이 다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선충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팜 TV로 들어오셔가지고 이팜 TV 가입했다는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4월 15일까지 어, 여러분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아쿠도라든지 아트플랜 특히 이제 우리 저희 식물프로바이오틱스 삼총사 제품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농민 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자 아트플랜은 뭐냐 하면 작물이 어릴 때 어릴 때 간호사가 자 여기 주사를 놔주는 거죠 예방접종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이오필름을 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이 아트플랜은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기랑작용대사물질 분비입니다 자 여기 아트플랜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토양에는 이 유익균 아트플랜이 식물프로브아키틱 들어오다 보니까 유해균들이 싸움에서 밀리는 겁니다 향후에도 이 아트플랜이 쫙 퍼져 있는 상태에서 나쁜 균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량작용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다른 병들이 왔을 때 그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게 다 뭐냐 하면 아트플랜 그균주에서 나오는 대사물질로 인해서 그런 이제 작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냐 토양에서 발생하는 여러 병원균들을 예방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트플랜이 뭐 살균제로 등록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대부분은 어, 이런 병 방제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플랜은 이제 토양에 보면, 어, 잔록병이라든가, 그리고 시드름병이라든가, 뭐 이런 토양에 많은 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트플랜을 뿌리게 되면은 그 균들하고 이제 아트플랜하고 이제 같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균들이 이제, 어, 그 싸움에서 이제 밀리게 됩니다. 왜냐면 이 작은 병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우세한 거죠. 그래서 밀어나게 되면, 그 병원균들이 토양에서 이제 세력을 잃게 되고, 어, 아트플랜에 들어있는 유익한 균들이, 어, 토양에, 그리고 식물의 뿌리에 이제 많은 균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한번 해본 결과로 보면, 어, 식물의 그 뿌리, 와그 토양에 존재하는 나쁜 병균, 그니까 러 뭐, 잔로병이라든가, 그리고 또 시드름병이라든가, 그런 균들에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특히 마늘 쪽에도 뭐 균핵병 쪽에 효과가 아, 좋다고 합니다. 균핵병에도 얼마 전에 저희가 시험을 해봤는데 균핵병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그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탄저병 음. 발생이 아주 심했는데요. 어, 아트플랜을 주기적으로 미리미리 미리 살포하신 분들은 그 탄저병 음. 발생률이 현저하게 절 줄었다는 그런 말씀도 많고, 특히 또 딸기 같은 경우도 관부탄 단병 이런 쪽에도 뭐 상당히 좀 좋은 결과. 그리고 이제 토양에서 문제가 되는 고추 같은 경우에 역병도 예방이 된다는 그런 어,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그 네마시에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음, 네마시에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특히 연작을 많이 하는 하우스 작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뿌리 혹이 달려가지고 작물이 제대로 이제 자라지를 못하죠. 이게 다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땅 속에 이런 이제 선충이 가해를 해서 이런 이제 뿌리 혹들이 달리다 보니까 이제 작물이 제대로 못 자라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히 선충이 문제가 되었을 때, 어, 네마시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어, 약을 투여를 하는 겁니다. 토양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가 어, 캡슐제하고 정제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마시는 두 가지 그 균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쿠도에 들어있는 바실러스 리케니포미스라고 하는 그 균주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거 외에 또 뭐냐면 선충을 좀더잘 잡을 수 있는 어, 바실러스 서틸리스라고 하는 그 균주 두 가지 균주를 집어넣은 어,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마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양 속에서 이제 바이오필름을 강력한 이제 바이오필름을 해서 뿌리 굴락화를 이뤄내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뭐냐 하면 생화학적인 장벽을 형성을 합니다 막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 선충이 특히 뭐냐 하면 어떻게 가해를 하냐 하면 뿌리가 뿌리에서 당을 분비해 뿌리 분비물을 분비를 해냅니다 식물이 자라고 있으면 그러면 그 분비물을 찾아서 선충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마시에서 이렇게 쫙다 코팅을 해 놓으면 선충이 그 분비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음. 왜그 분비물 자체를 미생물하고 다 교감을 해 가지고 미생물이 다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선충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를 가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방해서 막아주는 그런 이제 생화학적인 장벽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네마시 자체가 어, 외국에서 시험한 자료라든지 특히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 네마씨가 브라질에서 사탕수수 쪽의 선충약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시험자료들을 보면 실제 유충을 축입니다 유충을 축이기 때문에 알이 또 부활을 못하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만큼 선충이 예방도 되고 또살 유충도 하는 이제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어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하면 아까 여기 그 하나의 성분이 바실러스 리케니포미스라고 하는 아쿠도의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 생장 호르몬 분비라든지 인산염 분해라든지 이런 작용들에 의해서 아쿠도와 비슷한 작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마시를 처리하게 되면 처리 전에는 잔뿌리가 없었는데 처리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은이 죽은 다음에 수많은 잔뿌리들 세근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쿠도와 같은 그런 이제 생육도 촉진시키는 그런 특징까지 동시에 갖고 있는 어,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 제가 새롭게 또 유튜브 채널을 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팜 TV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여기 계신 뭐조세한 p d 님하고농순한 TV를 통해서 어, 많은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또 피드백들을 농가 인터뷰 얘기들을 좀 많이 공유를 했고요.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분들께서 좀더 적당한 시기에 그작물을 심어야 하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시기에 그게 맞는 다양한 그 콘텐츠들을 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그런 농민들한테 저희 제품에 대한 좀더 정확한 아까 프로그램이죠 PPP 중에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더 시기적절하게 전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FMC 농법의 적용 사례 사용농가 인터뷰가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다양한 작물별로 시비 처방뿐만 아니라 저희 FMC는 아까 작물 보호제 선두 기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생물 이 식물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농약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충제 특히 뭐 살균제, 제초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적절하게 식물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활용을 하느냐 그런 이제 솔루션 개념. 그렇죠. 그런 개념까지 같이 시비 처방뿐만 아니라 병해충 방제 프로그램까지 이제 같이 어 콘텐츠를 좀 올려드리고요. 그러면서 어 농민들하고 같이 이제 계속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이 되고요. 특히 뭐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제 실천하는 거죠. 그런 또 농민도 방문하고 그런 기술들도 저희가 같이 어 공유를 어 하고자 어 유튜브에 입함 TV를 이번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번 이팜tv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팜tv로 들어오셔가지고 이팜tv 가입했다는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4월 15일까지 어 여러분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아쿠도라든지 아트플랜 특히 이제 우리 저희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삼총사 제품들을 선발을 해서. 어, 저희가 농민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세 그 가지를 딱꼭 꼽아가지고 한번 그 퀴즈를 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세 가지 퀴즈를 마치시는 정답자 다섯 분들을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요. 아쿠도, 아트플랜, 네마시, 이거 한 병, 한 병, 한 병, 이세 병과, 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해 2021년도 제품 정보 책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하고 같이 해서 어, 택배로 즉 우편으로 저희가 어, 발송을 어, 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오늘 아쿠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아쿠도 이 작은 1 0 0 m l 한 병에는 과연 몇 마리의 식물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을까요 자두 번째 오늘 저희가 이 바, 그 방송을 하는 목적이 앞으로 이제 저희가 FMC가 PPP 캠페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ppp 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2020년 세계 작물 포럼 농업 아카데미 격 이라고 했죠 바이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제품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 동시에 그 여기 농수산 tv 댓글안에다가 1번 정답은 뭐 2번 정답은 3번 정답을 이렇게 아주 그세개를 동시에 다 써주시는 분 다섯 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아쿠도 아트플랜 네마시 한병과 저희 제품종합정보책자를 우편으로 어,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Here we go.